오, 어, 뭐야, 갱사는 데가. 야! 이리 와있어. 아, 한명 잡고. 아, 아, 잡히. 아, 그, 그, 그 돼요, 나 회복해야 되는데 누구 왔어? 그. 어. 그, 그. 어어어 뭐야? 아아 제발 화이팅! 까네 딱다네! 딱다 나이스! 뭐 어떻게.. 뭐야 그렇게 잘해? 오 나이스 뭐야 와와 Zone g <laughs> <laughs> enemy team is breaking. 늘 do 아 이거 이거 이아 l o My team is breaking! <sharp inhale>